보시면 평범한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근데 이 노트북 거치대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평범한 노트북 거치대에 컴퓨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이거를 벽에다 걸 생각입니다 이 안내선 이거로 깔아 주겠습니다 이 안내 격자 종이를 가이드로 해서 이 마더보드를 고정할 텐도프 나사 구멍내는 부분 표식을 해주겠습니다 여유있게 이런 식으로 표식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식을 해줬습니다 확실하게 확인사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표식이 맞춰졌죠 지금 여기 노트북 받침대에 텐도프 나사 구멍을 나사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이제 밑부분에 파워 상자, 파워 박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구멍을 뚫어놨는데요, 구멍에 나사가 들어가게끔 구멍을 맞추고 나사를 끼워주면 됩니다. 파워가, 파워 박스가 지금 연결되었습니다. 파워 상자를 연결해고요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이 위에 가조립으로 마다보드를, 마다보드를 갖다 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여기서 선 작업을, 구멍을 통해서 선을 빼서 가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을 빼면, 이 CPU선이죠. CPU선을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파워선을 이렇게, 이렇게 빼야 되는데, 어좀 짧아 보이네요. 구무 와샤를 뚫러놓겠습니다두 개씩, 두 개씩. 네, 여이에주무조심스럽게 얹어 주시고 CPU 선 CPU 타타워연결할이0요타워0 0 0개1다0다개 1000개, 1 0전0개1 여기를 연결해주고 나머지 파워선 지금링픽이 길기 때문에 살짝 돌려가면 꽉 끓여가면 네. 네. 전원부 파워선은 대충 끝났죠 이 정도면 영상을 잠깐 끊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 본체 위에다가 메인보드와 CPU 코리아를 다, 달았고요. 여기 U.S.B 단자 달아줬고요. 스피커 여기 달아줬고요. 스피커 달아줬고하 카드 저장 SSD 달아줬고 SD 카드 리더기 달아줬고요. DVD 드라이브는 뺐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원 버튼 여기 앞에 달아줬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달아졌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착어 선정리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파워선은 여기 있고 파워선은 여기 있고요.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출입 끝. 간단하죠? 이제 이거를 벽에다 걸을 건데 어떻게 걸을 것이냐? 기똥차에 걸을 것입니다. 그럼 영상 지켜봐주십시오.